우리 시에 어떤 사들이계획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면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감시 기획재산 상상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한 안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산한 경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 진행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윤와 첫번째 시정주의원 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작년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6만 5천 세대 16만 3천 명입니다. 공원은정원기준으로 786명이고 관내 1만 3천 명의 기업체 에 5만 7천 명의 근로자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 중에 있습니다. 시재정 규모로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 9 5억 원으로 총5 5 2 3억 원이며 재정대액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위반에게 중 타입기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지진한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GTX-C 노선의 원료 정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구 공공택지, 중안 부포, 안산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C 원료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선 중고 통합 운영, 미디학교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디학교 설립 사업이 해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앙부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전 지역의 수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 두 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호일 스포츠 센터와 어린 센터는 작년 2월과 9월에, 대공 커뮤니티 센터는 8월에 체육피설을 시작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풍성해지는 여가도용 육각을 확충하였습니다. 왕민주 학공관에는 대중시대가 소금회 달아 갖춘 왕및 기타 마석을 구성하였으며, 9곡 체육공원과 도락공원은 9호의 시설을 개선하고 4일바이트중간 정책한 있는 에는알려견을 몰고서도 구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9곡 국제시장 매운맛과 일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0 0대 증가의 공연주차장을 구성하여 9월에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시장의 처음 거리는 12월 말 조정을 완료하고, 현재 팀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복지에 관한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방하였으며, 하늘 시터은 늘어나는 수요에 오국국오정보공사한국국토정한 Obrigado. 온라인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니다 특별한 교육에 의한 보다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와기세급을 지원하고 연구와 중국어 등 원어민 화상력과업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에 맞추는 교육을 지원할 겠습니다 성대동 상상학습센터를 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평균학습, 평균학습, 오전 나회역대기괄사업 기숙신한 대장위에 교통문화 법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동선 모델형과 연결해 성화할수 있도록 지역의 61단의 근로에 등록을 제자한 지상위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즘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방향할수 있습니다. 원활한교통공원을 위해 주요 도로의 합포장과 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k 대 ô n g 하고미리부로가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도 시장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 내선 이동의 발전과 관심과 또 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속에서 잘 함께해 주신 내선 이동 주민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이야기에 앞서서 경기도에서 의양시의 예산 확보라든가 또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아주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장태환 의원님 자리 앉고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선동 우리 단체장님들과 또 회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여튼 우리 시장님과 함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홍보 영상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일하신 것 같고 그러 보니까 한국 정치 지방정치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셨더라고 보니까 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웃음>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4년 동안 받기 쉽지 않은데 8개 분야에서 주민 편의시설 여러 가지 이 평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어, 참 그동안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 시비, 국비, 도비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도비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 특히 우리 그 내선동의 미래형 통합학교는 어 지역 주민들의 소관 사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그 학교 부지가 굉장히 적었는데 일정 부분을 좀 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돼서 사실 교육부로부터 허가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마 올 12월 정도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개교에 차질 없도록 도에서도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이 해소되고,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내손 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고객님, 자주 나오세요. 네. 제가 네. 제 PR을 할수 없는데, 제 네. <웃음> PR 대주식 좋으시네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그, 내손 이동의 가장 어르신이신 그, 네. 경로당을 대표한 분회가 있습니다. 분 회장님을 맡고신 우리 최영철 이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임기가 다 되셨는데 다시 또 재선이 되셨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한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매손 이동에 오늘 주민과 대화 시간 우리 시장님이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제 2기, 2기 그 본회장직을 다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또시하고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자리라든가,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다음은 내선 2동이 오전동과 함께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시범지역으로 전환돼서 그 작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내선 2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는 전영남 주민자치회 회장님 자리에 계셨는데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정현남입니다. <웃음> 저는 그냥 질문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 말할 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인사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장이 아주 바쁘신 시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내소지동을 찾아주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작년, 재작년 지금 3년째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시청에서는 이 코로나 방해 활동에 고군 불투하신 우리 시청 그 관계자들한테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우리 그, 어, 내손 이동을 지금 아까 그이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참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특히 GTX 신호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우왕이 대단히 복받은 그런 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풍수를 하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은, 풍수 명당은 자청용 500호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형국이면은, 참 명당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우왕이 저 남쪽으로는 우왕역, 또 우리 북쪽으로는 인도원역이, 딱그 GTX 신호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낀 우리, 우리 우왕은 리우 분명히 명당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단히 우리 시민으로서 어, 참그 법받은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그런 우리 우왕이 위치에 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그 김상도 시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그 민자최 회장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조금 조금 참 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 원래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가 매년 연초에, 1월달에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에 있어서, 그 60일 전그 행위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 시민과의 대화를 못 갖고, 을 9일이 지난 이제 오늘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 4월 1일이 지나면은 또 이제 지선또 60일 전으로 행지 안에 걸려서 또 4월 달는또 하지 못합니다. 또다할수 있는 기간이 이때 기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저영남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체제 이런 거에 적극 협조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뭐 오미크론에 대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은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몇 명이 확진됐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가졌을 시기였는데 의양시는 그래도 어, 인근 시들에 비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양시 하면 은 그래도 청정도시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했던 그런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오미크론이 뭐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곧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뭐한 40만 가까이 나왔고 어제도 50만 가까이 나왔고 계속 40만 대 50만 대가 나오는데 에, 이것이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죠. 아, 지금 현재 누적이, 아, 1100만 정도가 가까이 지금 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뭐, 1500만도 이렇게 가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1500만 정도가 나오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한 3명당 1명은 다 확진이 될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오미크론이, 에, 아마 거의 성인들에게는, 예, 한 번씩은 다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폐까지 이게 감염, 수점에 바이러스가 내려와서, 예, 굉장히, 예, 그 감염이 되고 나면은, 예, 이 통증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이 기관지까지만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증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제 심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중증 환자로 가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4월달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금 이렇게 진하고 밝은 빛을 볼수 있는 희망 때문에 아주 기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4월 되면은 이제 외부 활동할 때는 이게 뭐노마스크로이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넘도록 진행이 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에 굉장한 관심과 참여와 또 응원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지난 한해 어느 에 보다도 굉장히 시가 많은 그 성과를 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GTX가 의학력에 사실상 정착됐다. 또 그런 광역특집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또 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또 도시에 대한 개발 발표도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초평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발표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177만 평이라고 하는 개발 발표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일기 신도시로 시작되었던 평천 크기만한 크기죠. 이 정도가 의왕, 군포, 또 안산 이렇게 해서 3기 3개 도시의 공공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발표인데 아, 거기에 의향 쪽, 의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그 개발의 중심이 이제 의향에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뭐 3개의 도시를 보면 의향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향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을 의향은 의향역에 그 GTX로 인한 광역교통계획이 완료가 되고 또 왕송호수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개발의 중심은 의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GTX가 의향에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에, 뭐 참, 에,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TX가 숨으로 해서 의향력 자체가 복합 환성센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향력으로 인해서, 저, 그 신도시 개발을 인해서 또 지금 현재 내손 지역에서 그 시청이나 북곡지역을 가려고 하면 은이 앞에 있는 흥안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흥안대로는 의양시도로가 아니죠. 흥안대로는 안양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의양에서 의양을 이동하는데 안양시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아,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제 초평지구가 들어오면서 우회도로가 우선 초평지역 만들면서 일본국도까지 도로를 만들겠다고 라 하는 것과 또그 청계 백운밸리 쪽에서 그 터널을 통해서 오메기까지 도로 개설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은 일본 국도에서 오메기까지 그 구간에만 연결하면 은 의양시 관내를 이동하는 우회도로가 하나가 또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양시가 33주년이 되는 시승격, 33주년이 되는 데 사실 공연장을 하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향시서 공연을 하려 치면은 이제 우경관, 계원대에 여기를 이제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10월달에 중앙 중투이 신사를 시민회가 짓는 걸로 해서 공연장은 원래로 950석이 250석짜리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시의 규모나 인구수나 재정역권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조정해 와라 해서 650석이 250석짜리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반기에는 시설계에 시 들어가고 바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가면 24년도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문화관람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선 지역만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들 있었으셨습니다만 그오랫 동안 내선 이동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 육개동 중에 중학교 없는 동은 내선 이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얘기하면은 인근에 이광이 권역으로 놓고 보면은 갈매중이나 배군중이나 덕장중이나 이곳에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실 수도 많이 남는다. 이래서 학교를 였다가 중학교를 지어주게 되면 인글학교까지 오히려 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슬로마가 될 것이다. 이래서 안 된다고 라 하는 그런 답변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지난해 교육감과 만나서 새로운 신개념의 공립학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만들어보자고 라 하는 것이 얘기가 잘 돼서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동 투자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또 굉장한 성과라고 놓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선동 지역 주민들이 늘그 고압선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에 저해가 된다. 이 전자파로 인해서 삶에 굉장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철탑이 지중화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24년도에는 다치중화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뭐 시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응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정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올 한해에 대한 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것은 질문도 좀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 있으시면 이런 자리 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거 개선해야 될 점들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준비해 주신 내용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여기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좀 나와 계셔서 답변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 협회장이 제일 먼저 손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동화 에코빌 최총 총장인데요. 시장님 그, 저희 지금 엘센트로가 착공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저희 에코빌과 엘센트로 지금 돌다리, 거기에 이제 인도교 설치가 확병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듣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그내손다 네 라구역 중에 저희 또당 아파트 앞에 라구역이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되면 공사 그 비산먼지와 소음은 어 저희가 좀 우려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제가 그 에센트로 공사 3년 그 경험으로 봐서. 그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측정이 좀 어렵지만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녹색 환경과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그 측정 기계를 가지고 나오면 65dB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정지가 되면서 그 일단 뭐 벌금 같은 게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에 저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 소음에 대한 앱이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갖고 주민들 중에 그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청에서 그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나오는 기계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 보면 abcd 중에 그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시청에서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기계는 이 정도 그래서 이데시빌이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민들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 기계가 왜 이렇게 낮은 기계를, 측정력을 낮은 기계가 갖고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펜스가 다 쳐져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정도에 저희들이 볼수 있는 그 소음 그 기계가 붙어야지 되는데 그건 언제쯤 붙는지. 예. 저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볼수 있게끔 소음 측정이 뭐 45, 55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언제 설치, 저희가 눈으로 확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거 요청을 좀 빨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공무원들은 9시부터 출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6시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 제가 느끼기엔 그분들은 이제 사각지대로 노리겠죠. 특히 이제 덥고 하니까 아침에 6시부터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 9시까지 소음이 굉장히 더 많다고 느끼는 바로 이 라구역 하시는 동안에는 그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언제든지 부르면 녹색환경과에서 그 데시빌 기계를 갖고 나올 수 있는 한라인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질문이 겁니다 네. <웃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교량 문제 인도교 문제는 아~ 엘센트로프로지오 옆에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계획구역 그~ 사사업 시행을 하면서 공공기여로 어~ 예산을 저~ 들여서 공공기여로 이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아~ 지금 말씀하신 그~ 하기천변에 동아이급빌에서 넘어가는 인도교 이것과 그 주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아마 확정이 될 거로 봐주시고요. 아마 엘센트 프로지오가 입주가 2027년 뭐 말, 8년 초 이렇게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 이전에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거라고 봐주시고요. 어, 다구역, 라구역 이제 재개발이 이제 예,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주와 철거까지 이루어지고 어, 그 펜스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고 아마 라구역은 그 일부 교회 자리라든가 좀 일부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철거하게 되면 이제 전체 철거가 이루어질 텐데. 어 아마, 이제, 지하 터파기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큰, 뭐, 비산먼지라든가, 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아마 그것이 최소한 뭐, 7, 8개월,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올라갈 때, 이제 많은 인부와 자재와 이런 것이 이동하면서, 이제, 에, 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어뭐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시 환경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와 또 점검과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이 소음에 관련된 것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라서 소음 측정기를 좀 시민들이 볼수 있는 전광판식으로 해서 좀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구역이나 나구역에 같이 아마 조합과 이야기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해야만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어차피 해야 되는 개발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도 협조해 주는 것도 서로 함께 상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도와 점검과 제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솔라구역 네 총무이사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동아에코비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은 안전이나 소음, 먼지 등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이라던가 불편해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소음 측정기라던가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협력업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청에 다시 한번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손라구역, 내손초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주 형태 특성상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218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1.27대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는 할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가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 관련 설계 변경 인허가를 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구역 조합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도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왕시와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를 이제 관심 있게, 애정 애정 깊게 보시고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이제 라구역 총무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마침 이제 라구역에서 이렇게 조합해서 나와 주신 것 같고요. 구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하가 원래가 3층이었는데 4층으로 한 개층 더 내려가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은 많이 해놓을 수 있게 좋은 거라고 봐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차들이 결국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하 대수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은 굉장히 그 조합원들의 그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자체 그 나구역이면 나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뭐 함께 그 지하 터파기와 함께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개발을 조성해도 되는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주위 인근에 어떤 주차나 해결 해 차원에서라도 좀 주차 공간으로 좀 내주셨다가, 아, 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쓸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뒤에. 17통 정장입니다 제가 말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여기 동사무소 앞에도 도로가 있잖아요. 차도.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우리 다지역 재개발하는 데하고 다지역 재개발하는 데서 저로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버섯길. 거기 너무 이게 자꾸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려면 그거가 너무 굴퉁굴퉁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어르신들 을 모시고 태우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조금 우선 공사하려면 아직 끝나려면 오래 오래 걸리잖아 요몇 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포장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예, 예. 가능하면. 여기, 저기, 요, 있는 데, 사거리 있는 데서 예, 예. 쭉 올라가는데 도로 포장을 좀부탁드려요 예, 예. 전체 포장을 해야 될 건지 부분 포장을 해야 될 건지. 아니, 전체로 다 해줘야지 아마 차길이 전문가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본 예, 다음에 예, 예. 해결해 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 우리 저기, 가 지역은 예. 이제 해제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떨지 저희가 알고. 여기요? 예, 앞으로. 아... 그, 가구역은 이제 해제가 됐으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공공, 이렇게 공공으로도 이렇게 건축하기를, 재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원하거든요. 사실은 집진지가 너무 제일 여기서도 오래됐고 굉장히 노, 노후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개발은 네. 주민들이 한 75%라고 하는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제 그. 사실 어 2년 전에 이제 그 원래는 조합이 해산이 돼야 되는데 좀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사실 2년 동안을 일몰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드렸는데 결국 75% 그 조합 동의를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해지가 된 것이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앞으로 할수 있는 것은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거나 네. 이러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뭐 네. 이런 어떤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 주민들, 조합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라서 그 주민들끼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함께 모이셔서 시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앞에. 안녕하세요. 네. 저기 내손일동에 사는 음, 여기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이런 개발보다도 배구 호수를 많이 이용해요 걷기 운동으로. 네. 근데 배구 호수, 호수가 공원이 조성이 안돼 있어서 다른 지역의 호수 공원을 가면은 다 공원이 있는데 여긴그 공원이 개발한다 해놓고는 여태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좀 개발해 주시고 거기 놀이시설 같은 거든지 뭐 출렁다리나 뭐 레일바이크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그 공용 주차장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게 돼요. 그 금방 사람들은 걸어오지만 조금 먼 데서는 차를 갖고 오고 이러는데 그 텅텅 비어있더라고 공용 주차장이 항상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개선할 수 없나 해서 저희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고노스 내에 이제 글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타임빌라스 앞에 보면은 한 구간이 지금 조성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토지 조성을 해놨는데, 예, 아마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그 조경, 식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월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냐면 북옥의 장안 지구라고, 어, 개발한, 거기에 훼손지 복구를 갖다가 엿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어, 4월 달부터는 그, 백운호수를, 저, 배, 저, 백운호수, 백운밸리 여기를 개발하면서, 이게 한, 대략 한 30만 평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손지 복구, 훼손지 복구를 또 걸린 공원을 백운호수 주변에다 합니다. 여기한 다음 달부터 이제 에, 이미 보상이 들어가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거고 여기 위에도 고천 그 행복 공공 저기 지금 저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선지 복구도 어, 또 이게 전복촌이라는 그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에,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뭐 부곡의 월암지구라든가 또 백운중학교 옆 청계 2지구라든가 이런데 개발하면서 그린벨트를 회선한 그런 회선지 복구를 전체를 다배구호수 걸린 공원을 만듭니다. 그게 대략 만들어지는 게 8만 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걸린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건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거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그 다음 연도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공원 걸린 공원이 근린공원이 만들어져서 아마 그 지금. 이 둘레, 데크 이렇게 걸으시는 것 말고도 이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봐지고요. 훗날에는 지금 지뚝방및 주차장 말고도 또 다른 이렇게 주차장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 무료로 이제 운영할 걸로 봐지는데 주차, 운동하시러 가시면서 주차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바로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산 2부 2단지 통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까 한전이 이전하면 R&D 센터가 건립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 하기천하고 한전 사이의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많이 혼잡한데 향후에 그쪽에 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아이코빌에서 그 하기천 내려가는 그 진검다리 이용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하기천으로 내려가는 그 다리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기천으로 내려가는 그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낡았거든요. 그 되게 부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인도원 쪽으로 보니까 이번에 싹 단장을 했더라고 그 다리를. 근데 저희 쪽은 그 다리를 단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수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철이 부식이 돼가지고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게 언제쯤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전 앞에 도로는 저 여기 이제 라구역 분들이 와 계신데 라구역 개발하면서 우선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또 어그 한전 부지 쪽은 한전이 23년도 내년에 이제 뭐그 체육관 이전 또그 자재창고 이전 뭐 이게 23년도 24년도 이전하면서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 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가 또나 구역에서 확장된 것만큼 그 선형대로 또 확장이 되어갑니다. 직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의소에서부터, 어, 학위교까지, 예,가 이제 남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들여서, 어, 전체적인, 그, 포장을, 저, 확보를 해야 되는 현상이는분명하고요또 이제,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단 문제는, 아까, 그, 어, 센트 저, 저, 동아이코빌에서 넘어가는 그, 인도교 말씀하셨듯이, 그것과 함께, 예, 그 일대를, 그, 기부채납,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함께, 거기 예를 들면 뭐, 분수대라든가, 또, 그, 분수대 내지는 그, 둔치, 뭐, 포장 문제, 에 또, 파고라, 뭐, 이런 것들 전체를 손을 보는데, 아마 그 계단도 이렇게 같이 손을 볼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 문제는, 그 계단 문제는 거기를 제가 행정의 날, 그 순찰할 때 거기를 같이 한번 넣수 있도록 위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예. 먼저, 예, 네. 대구 아파트 거주하고요. 내손 이동 방범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구역, 라 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 사이에 그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그걸 이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부세럼 아파트하고 대우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 이게 에코빌 쪽하고 그쪽, 그쪽 횡단보도 길이 좀 좁은데 횡단보도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를 그 스쿨존처럼 좀 X자형 횡단보도를 할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지역제 불균형 개발된과 92 도심에 대한 뭐, 이런 거에 해소 방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2019년도에 세우는 걸로 알고요. 그, 내손, 그, 나구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 그 사업 공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뉴딜 사업 공모를 해서 그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또 펼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런 사업으로 뭐, 포장이라든가, 뭐, 등등, 뭐, 주차장을 뭐, 만든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 해소를 좀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음, 사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s 스사형 교차로 문제는, 그,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서 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데, 에, 그것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찰서에 지금 한번 의뢰를 해서 안전심의위원회를 좀 받도록, 어, 하겠습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내손이동 그 내손이 편한 세상 2 단지 살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농협이 하나 있어요. 농협 앞쪽에 왕복 1차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말만 되면그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몇번 이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주말에는 당직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말에는 신고를 안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거기가 2차선인데 양쪽 둘다 막고 있어서 나가려다가 중간에서 만나면 후진으로 해서 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은 불법주정차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달아주시면 도 감사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 주말에 당직 분들이 좀 와서 단속해 주시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이제 주택가가 있어서, 어, 주택가 분들이 앞에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가는 문이 뭐몇개 있긴 하지만 정문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택가랑, 어, 그분들이, 어, 담배 피는 거를 피지 말라고는 할순 없지만,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길거리에서 피니까 저는 이제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유모차를 끌고, 그 길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어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빨리 뛰어서 지나가는 것밖에 그래서 혹시 흡연 구역을 또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정차 문제와 그 흡연 구역 문제에 대해서 예, 한번 현장을 답사한 후에 예,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걸 예, 한번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회장님 먼저 하시고 내손 이동의 부모장직을 맡고 있는 최영철입니다. 현재 내손 어, 이동 국방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에, 제가 오늘 주민과 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을 만나 뵙고 꼭 치리를 해주십사 라는 어,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저희 그 나구역하고 가구역하고 재개발이 해제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그 고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은 사다리차가 올라를 못 가요. 걸려서 출애 또 어. 또한 가지는 먼군이 그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3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주택이 저게 해제가,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되었으니까, 3월에 쯤은 아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웃음> 영상에는 정확한 나오진 않았어요. 안, 안 했는데, 그, 언제쯤 그 공사가 완공이 되는가,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지중화 사업이면 전기하고 그 정화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돼가지고 정화주가 다 떠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꼭 가서 시장님한테 문의를 해 주십사라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것 또한 그 그, 구도신가 이제 신도시의 이제 불균형에 이제 하는 일환인데요. 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그 해제가 된 가구역, 나구역.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전신주, 통신주, 뭐 이런 이제, 좁은 골목도로에 전주가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지중화시키겠다. 하는 것을, 예산이 아마 한 79억 들여서, 아까 발표가 있었습니다. 79억 들여서 그 한전과 시가 함께 이제 공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전체가 지중화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발표 한대로 그렇게 해드릴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 네, 말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앞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장 저기 우리 전개 이지구 개발이 시작되셨는데요. 그. 하귀천 공원화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귀천 공원화 계획은 없는데요. 하귀천 공원화 계획은 없고 하귀천은 제까도 이제, 이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 특별계획 특별계획이고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의 이제 공공기여로 해서 공공기여로 해서 그 동아 에코빌에서 넘어가는 인도교라든가 또그 하기천변에 둔치에 대한 그 포장 문제 또 거기에 그뭐 파고라 문제라든가 아또 내지는 거기 분수대도 있는데 분수대 교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쪽 L센터를 그 네, 이위에 개발하면서 이이쪽 기여하는 부분이고 네. 청계 2지구 개발하면서 공원화 이렇맞그한 맞은편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 있잖아요. 계획이. 그 시에서 그 계획자 분은 없고요. 혹시 청계 2지구가 들어오면서 청계 2지구 아 청계 2지구는 청계 2지구는 이제 하반기부터 바로 보상이끝났기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온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네, 그건 이제 청계 이지구에 포함돼, 지구 내 포함돼 있는 거. 아, 지구에 네, 네, 네. 그 시가 별도 아, 사업이 아니고, 아, 예. 그 지구 내 포함돼 있는 것이라서 그건 공사가 이제 같이 들어가지는. 진행되면 아, 같이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 예, 김상아 장님. 어, 예, 반갑습니다. 22년도 사업계획을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인의 회장 김상원입니다. 어, 먼저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지역이 그서광산과 보호산과 아마 종상향을 11월달 넣어가지고 한 5개월 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에, 다구역에 공사 중에 있는데 에, 거기 한밭집이 처음에는 안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식당들이 내부 다시 이제 그 단장을 해 가지고 손님 맞이를 부풀어서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니 SK나 LG에서도 자체 한밭집을 지금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기는 고통스럽고 소음 먼지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쪽에서 한밭집이 들어선다면 기다렸던 상인들은 더욱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거나 조업책이 오셨다면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다구역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상가들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뭐또 내지는 그 다양한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예, 지금, 그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신것 같고요. 어, 우선은, 그,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건설사들이 이제 한 발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예, 오랫동안, 그, 뭐, 그 지역에, 그, 철거가, 이제 이주를 하고 또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고 나서에 상가가 잘안 되다 보니까 많이 참고 있었는데, 에,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들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에, 그, 지난번에 이제 상가를 돌면서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조합 관계자인 조합장님, 또 내지는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시하고 이제 미팅을 좀 갖게끔 했고, 에, 우선은 그,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면서 인부들이 정말 많아서 인근 식당 갖고는 소화가 될수 없을 시기까지는 식당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좀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이 정말 많아질 시기에는 있는 식당 갖고는 그 인부들을 식사 해결하지 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반식당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종일 안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서로가 이야기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상가 쪽에 종상향에 대한 문제는 사업객소가 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일부 하고, 일부 하고, 어, 거기에 대한 그 시의 입장, 또그좀 의견을 갖다가 좋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추진, 조합에서 어 또그 내용을 검토는위에 시하고 조정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바꿔 네. <웃음> 아, 하셔야죠 우리 최병아이 하시는데. 아, <웃음> <치병안이 웃음> <치병안이 웃음> 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그럼 최병한이. <치병안이, 웃음> 네. 네. 아, 네. 네. <웃음> 자시장 바쁜 일정속에서도 주민 과 소통을 해도 기한. 시간을 내신 우리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를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을 암도없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제 길를 동량하는 식으로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전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청사 문제가 시급해요. 지금 오늘 요거 마치고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가 공영청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내부로 돌아가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제일 그 애로상의 사 문제냐, 뭐냐면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어떻게든 내손 이동에 그 부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달려면은, 첫째는 공간 확보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축, 증, 청사 증축. 네. 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저,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 지금, 그, 저쪽에 만든 주차장이라든가요, 이쪽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은요, 텅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지금 활용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각자 주민들의 생각이겠지만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못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비워놓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차를 하게 함으로써 수입도 창출이 되는 거고 주차 공간도 또 확보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통통 비어있는 유료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왜안 찾아주시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되느냐? 수입도 없어요. 그 대신에 또 주민들은 주차 문제라 가지고 또 고통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합의점은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그것 좀좀 해주게 될 수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할때 느꼈던 게 이게 그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은 타 지역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그때부터 제가 많은 그 뭐야 어떻게 보면 협조청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권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 안된걸 제가 엊그제 제가 우리 자체 회장님을 제가 뵙고 여쭤봤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됐냐는데, 그동안에 있던 연합회 자체도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두개 동을 자치해라고 해놨으면은, 연합회를 활성화시켜서 자치위원회를 지금 동하는, 운영위통하고 서로 벤치마킹될 수 있는 어떤 그발전될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연합회 자체도 없앴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치회를 했으면 은이 간사라는 직책이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하루에 12시간도 모자랍니다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은 그러면 은 최소한의 예산은 급여 정도 한 사람의 예산 정도는 시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제대로 안해 주다 보니까 제가 보는 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치회가 있으나만 하는 자치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치위원회 때마다 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제가 여기 한번 방문하고 싶어도요, 공간이 협하다 보니까. 네. 썩하다 네. 보면 못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궁금하는 게 지금 다나고요그 공사가 들어오면, 편꽃 기부채 라면 이제 막 봤잖아요. 시에서. 그기부채나로뭘 뭐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나구역, 그, 지금, 회장님도 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데, 그, 아이들 통화 시간대 와서 확인해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들이 거기에 이제 난립하다 보면은, 철거할 때도 제가 그협조요청을 부탁드렸는데, 말씀만 해주시고, 안전요원 하나 배치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시간만큼은 꼭 안전요원을 좀 배치를 해 줘가지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그 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납 기부 채납에 대한 것은 개발하면서 기부 채납이 많은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기부 채납은 무슨 공사장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농어촌 공사라든가 이런데 그 녹지 자체 토지 자체가 뭐 자연녹지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현재 토지에서 어 대지로 변환되면서 그뭐 일반 분양하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니. 이익금 발생이 얼마큼 나는 것만큼에 대한 그 비율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지금 어울림 센터가 만들어진 게 그런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옆에 엘센트로도 마찬가지 그런 부지에 공동주택이 올라가니 여기에 대한 이득금이 땅값, 토지값 대비에 이만큼 이득이 생기니 이 프로테즈를 얼마만큼 기부채납을 해라.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시민회관 짓는 거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25억은 아까 말했던 동아일보빌 교량과 그 하기천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가 기부채납이다. 이런 공공 개발하는 데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대신에 그린벨트를 해손하면서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도시 지원시설 부지를 받아낸다. 여기서 기업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단독필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용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런 시설로 되면서의 시세수입을 불러일으킨다. 뭐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시범 운영 단지고 어 이러면서 계속 관계 부서랑 계속 협의를 지금 어,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의견들을 자꾸 주시면서 어,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잘 운영점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될것 어, 그 지금 얘기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또그 주차 문제, 주차 문제는 이게 뭐 어딜 가든 이게 주차가 문제인데, 뭐 주차 요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그또 많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낮으면 낮은 대로 또그 얼마가 되든간에 또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주차문 주차장의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단지 요 내선 이동의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 전체 공용주차장에 같이 관련돼 있다 이래서 이게 주차 장공용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 법대로 운영될 수 있어서 여기만 특별하게 낮출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주차장을 들어가게 할수 있는 것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 불법 주차하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든가든가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비용을 내게 하니까 오히려 세상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문화를 심어주는 것 이런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사 증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선이동에 청사가 뭐 다구역 나구역 인구만 보더라도 지금 한만 명이 지금 이주를 했고 다시 입주구라고 하면 만한 한 5천 명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한 5천 명인가 또 늘어나고 등등의 인구가 자꾸 유입되는데 지금 현재도 좁은데 좁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심각성을 바로 느끼고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봤는데이 자체적으로 그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물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먼저 검토했고 를두 번째 없다면 새로운 청사를 져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번 물에 그래서 그 청사와. 도서관과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양쪽 공간을 2층, 3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수로 보면 한 223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 충분한 프로그램실을 여유있게 만들 수 있다고 라 하는 확신을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바로 행정조차 밟아서 중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웃음> 어, 어, 아, 어, 어 <웃음> <웃음> 간단한 설명만 드릴게요. 네. 어 아까 여기 들어와서 동장님한테 혹시 여기 하계천 그 정비사업 계획이 돼 있나요 했더니 질문 상황이 나갈 거라서 사실 전여지까지 기다렸는데 여기 청계 2지구 쪽에 이게 이쪽에 동화 에코빌 쪽에는 오늘 문제가 나온 거 같고요. 어 청, 저기 청계 2지구 쪽에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갈때가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기철이 돌아오면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공공기여 의뢰에서 하기천 주변 개보수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청계 이지구가 들어서면서 거기서도 공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외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더더 어, 더 첨부해서 잘저 불편한 부분들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